먹게. 샌프란시스코 3일차입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키토제닉 전문 레스토랑 혹은 이런 건강식 전문 레스토랑인 키타바라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키타가 키친입니다 와, 와 들어가 보니까 엄청 잘 돼있고 할레오 프렌즈리 키투 프렌즈리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시면 100% 유제품과 옥수수와 콩 이런 것들로부터 정제된 설탕으로부터 모두 자유롭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와 맥도날드 매장은 일부러 리얼푸드 매장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되게 너무 공감이 가요 너무 공감해 가고 너무 좋은 철학들이 많이 있네요 마인드 폴 미트 그레스 페드 소고기 이제 방목해서 길러진 닭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와이 그러니까 음식점만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화된다 아. 햄버거에 지쳐 있던 저에게 이런 천국같은 곳이 있다니자 이제 주문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뭐지 보시면은 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주키니 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면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거 먹어야겠다 주들 먹어야겠다 이거 비프 앤폭 볼로냐 소스를 먹고요 여기에다가 또베스패드 미트, 미트볼을 넣고 트럼펫머쉬룸을 넣고 베이컨 넣어야겠어요 오케이, 정했다 와우 이 버터커피가 있어요 버터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많다 김치님이랑 같이 왔어야 했어 드링킹 초콜릿이래요 와 아, 대박 못부로스도 아, 있어 아이 너무 아깝다 이 사골도 먹고 싶은 데 I can have Joodles and good. butter coffee Butter coffee? Without, Without sugar? Good. Yeah No sugar? Yeah Are you a vlogger? Yeah h c YouTuber Nice 나이 13번 여기 와.. 사람도 엄청 많고 꽤.. 이런 시간님에도 보고 되게 잘 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점이 생겨야 돼요 되게 귀엽게 생긴 알바분이 저한테 블로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내가 유튜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유튜버다 나는 나는, 나는 유튜버다 아 되게 기대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돼서 일단은 방탄커피와 누들 유지로 시켰어요 아 맛있겠다 어? 니어 아, 잠깐만 와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키토바 이런 것들이 없는 글루틴이 없고 곡물이 없고 유제품이 없는 이런 팔레오 프렌들리한 간식기를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설탕을 넣지 않은 착한 초콜릿 이야. 맘모스바 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들이 여기 다 있네 키토바네 여기 네, 딱 일단, 일단 사서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인 키토바를 좀 챙기고요 김채님줄 것까지 그리고 제로 슈가 초콜릿을 좀 사겠습니다 굿 초콜릿 그냥 네, 엘스리톨이랑 와메스킷메스킷 모르겠네요 뭔지 스테비아 이걸로 맞살겠구나 이거는 이걸 사야겠다 여러분 비교 음식 나왔습니다 와 방탄커피 버터커피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봤던 커피와 되게 비슷하고요 지 좋아하는데 버터와 코코넛 오일 넣고 블렌딩 했다고 합니다. 음, 뭐 마이노멀 버터커피만은 못하긴 한데, 나 뭐래? <웃음> 음. 원두가 진짜 셔요. 원두가 진짜 시켜가고, 향이 너무 세다. 그거 주키니 노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나름 누들이기 때문에 제가 격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포크와 수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고기고기하게 시켰고요 하지만 키토인들은 이렇게 먹어도 살안 찐다는 거아 이게 예, 스파이트처럼 말리진 않네 음와 완벽한 키토 음식입니다 음~~ 먹고 버터밥비한장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고 아 이런 피토 식당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랑 같이 오셨던 피디님이 동채님이 먼저 공항으로 가셨어요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어젯밤에 여기 안온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어젯밤에 왔으면, 진짜 김치님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먹시는 음식도 너무 많고, 그냥 다 키토식이에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와, 음, 너무 맛있다. 음. 세판지코 오시면은, 여기, 피타바, 2011번지 미션 스트리트,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치님, 미안해요. 나좀 먹을게. Uh, I'm Jin Jin? Yeah And I'm YouTube creator Yeah? What's your YouTube channel? Uh, it's about k e t o c h e n Diet Really? Yeah Awesome I'm going to Denver to local c o m p e n y Oh nice Yeah Cool, man Yeah Well, I'm Brian. I'm, I'm the owner here <laughs> Ah, your e owner? Yeah It's really an honor to talk to you because I was looking for like, a restaurant uh, sort of a k e for k e t o d i e t Diet uh, There's uh, nowhere uh, uh, about that But here, I'm really satisfied here, I really enjoy it. It's so good. Thank you, man. Uh, well, yeah, Jasmine told me that you were, you were filming like a vlog or something and I just wanted to find out what your channel was so I could uh, so yeah. watch some of your stuff. I didn't even know it was about yeah. ketogenic diet and low yeah. carb diet. s so. yeah. I'll give you a business card. Um, okay. I also have recommendations for restaurants in Denver. Um, if, wow. if you email me, I can send you some recommendations. They would probably like to meet you. 와우, 이새끼이다 와우, 이와이 와우, 이저 방금 키타바 사장님이랑 이야기했어요. 아마처음에 누군가 했는데 갑자기 와서 어, 키타바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보고 와우, wow. 이아이 <웃음> <웃음> <웃음> 피타바 yeah. <laughs> 대표님과 지금 인터뷰를 좀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 성함은 브라이언이고요. 지금 피타바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운영자 분이십니다. Uh, so, nice to meet you. All right, yeah, yeah. Nice to meet you, man. Why do you start this business? Yeah. So, I mean, the reason we opened is because we want everyone to be able to enjoy healthy food that tastes good. Yeah. And We really care about the ingredients and the sourcing of what's in our food. Both me and my business partner have personal stories that led us to this point. Um, on my end, I had a health issue and eating um, lower inflammation foods helped me get better. And the more I learned about uh, the food system, in America especially, the more I was disappointed that I wasn't able to find things that fit what I was looking for. Mm -hmm. So there was a big need for it and we just wanted to bring it to more people um, in a casual setting. So making it more available to people um, in everyday life. Wow. How long have you learned this restaurant? We opened in November of 2017, so it's been almost a year and a half about, um, and before that we had, uh, we were running for a couple years as a catering service and a delivery service, um, but the restaurant's been open for about a year and a half and it's going well so far. Wow, so yeah. do you have another business for the delivery service or something? It's the same business, yeah, same we, business. we run it all out of, out of this kitchen back here. Wow. s o um, So, yeah, I mean, we, we were doing delivery and catering and recognized that we wanted to take the next step and have a, a physical store. Yeah. And this space became available. It used to be a fast food restaurant, um, it used to be a McDonald's. And that means there's a big kitchen. So, we have a huge kitchen that we can work with. And so, we kind of transformed this part into a, like a healthier place. So awesome, I think. Yeah. Do you think this? business model successful or not yeah no it definitely is i mean we're we're succeeding so far mm -hmm. um i think the goal and the challenge is how to grow it and how to replicate mm -hmm. it so we want to have more than one location and mm -hmm. um, figuring out how to do that in in a city like san francisco everything's so expensive um that's the challenge the rent, the rent everything but it's it is working so it's a matter of just keeping continuing to go and mm -hmm. honestly just get getting better at this location so we try to get as much feedback as we can um, all the time so as a business person you know it's really important right <laughs> yeah, yeah. yeah awesome where is the next step for you Uh, we want to have at least another one in the Bay Area, oh, yeah, and then I mean, we we hope to expand beyond that. We d like to go to Southern California. We'd like to be in other states on the West Coast, and then you know, maybe Korea one day. <laughs> uh, yeah, maybe you can yeah, franchise me. Hey, maybe. <laughs> hey, maybe we should talk about yeah, that. Yeah, yeah. Really nice to talk to you. It's a pleasure to meet someone who's into a similar food philosophy and to, to know that we can help you when you're traveling, eat the way that you want to eat, is, is really inspiring and that's, that's why we're here. Yeah. You can eat real good, healthy, nourishing food um, where you don't have to question the ingredients. So really happy that you found us, really happy that we met. yeah i was looking for food in order to eat but it's really hard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it because there's not this kind of restaurant and i think your idea is really awesome uh to give information about this kind of restaurant no we uh we definitely want to share more information and we're we're still young you know a year and a half so yeah. there's a lot more t h a t we can do yeah well Nice meeting you, man. Yeah, me great, me too. great chatting. Yeah. Come visit when you're in San Francisco. Yeah. 타바에꼭오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떤 재료를 썼는지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 철학이 너무 좋네요. I want you to continue eating your food, so I, you can enjoy your meal. But really nice you. meeting you, man. Follow up, send me a note. I can mm -hmm. send you recommendations for Denver and introduce you to my friends. Okay. All right. 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를 하다니 와 너무 당겨스럽네요 온라인으로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나봐요 그래서 미국이 혹시 사시는 분들은 시켜 먹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미국 서부 기준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아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바이앤과 허그를 하는데 약간 진짜 동지를 만난 기분 아 진짜 최고입니다 아무튼 계속 먹을게요 음이 <웃음> 음 초키니 누들를 먹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먹으면 면이 부르지 않아요 좋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랑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웃음> 너무 지금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완전 다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한 그런 자리였어요. 아, 사실 이거 다 먹고 나서 배가 덜 찼으면 은 하나 더 먹으려고 랬거든요본브로스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나중에 진짜 꼭 오세요. 진짜 약속 약속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요. 다 먹고 갑니다 이제 바이 다행히 비가 좀 그쳤네요 지금 약간 씩 오고 있는데 뭐맞을만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위치 커피 가볼까요?